이 설경을 드셨어요. 음. 그래서, 에, 사실 설경을 하시지만, 어, 이 굿하고 연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구예 굿도 잘하세요 예, 그래서, 어떤, 선생님 말씀 잘좀들려보시고 네, 저는 굿을 못 하는 줄 알아요. 전 네. 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예. 네. 네. 근데, 그게, 그게 안타까워. 네. 안, 대전에 앉은 곳 설경. 이렇게 예. 쓰면 저도 굿 하는 줄 알아야 되는데, 예. 전부 다 저는 굿을 못 하는 줄 알아요. 아, 그래서, 이제, 그러시지만, 이 양쪽 다넌나다면서 하시지만, 그래도 주 전공이, 이제, 선생님이시니까, 이제, 예. 그래서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시고,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이런 때밖에 여쭤보지 못하거든요, 예. 그때 집에 가서, 또 공간에 가서 또 찾아보고 말씀드리기도 어렵고, 그래서, 한 박수 한번 쳐주세요. <웃음> 떡볶이 하자. 떡볶이 안쓴 나이가 뭐서 떡볶이 쓰냐 돼. 네. <웃음> 아이고 힘줘. 젊은 애들도 눈안 눈, 안 좋은 애들 해. 많아요. 예? 젊은 애도 들눈안 좋은 많다고. 어. 아이 아무렴만 뭐 저희는 나이가 있으니까 그냥. 아가 이라라구정전해라 이라 선생님 하시는 오빠 어. 어. 여기 앉아 바닥에 앉아 어 너도 잘 왔어 어. 바닥에 앉아서 선생님 하시 봐, 분봐 예. 무늬를 오려가지고 쫙 펴면 엄청 예쁜 무늬가 나오는 거예요 이쪽으로 도 우리 선생님 그 선생님 맞아요? 네 맞아요 그, 아니 어서 많이 본 선생님이다 했더니 오그 그 민호 선생님이시구나 야 너희 선생님도 너, 너 선생님 노래 잘하는 거 알아? 네 알아요. 선생님 노래 되있다 잘해 노래 되있다 잘해 뭘요? 너희 선생님 아 내가 이거 설명을 해야 될것 같다 너희 뭐 하는 거 모르지? 응? 알아? 아니 모르지? 아, 음. 저기 어, 여기 계신 분 선생님은, 어, 대전시에서 무용문에, 이제, 선생님 이후로 이제 지정되신 분이 이제 구타 때 있잖아. 금막 하실 때. 애기들. 네, 애기들은 잘 모르지. 아, 아, 아. 근데 옛날에는 이렇게 우리, 저, 토속적, 그, 수술할 때는 설경이라고, 아, 어, 이런 놀랍다. 글씨도 써서 붙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저, 어, 종이를 조각, 조각하는 거지, 선생님? 네. 조각을 해서. 모양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 어 그래서 이것을, 그래서, 뜻이 있어, 전부 다. 어. 그래, 애군을, 애군을 알아? 혹시? 나쁜 일을 물리치는 거, 쉽게 얘기하면. 아, 어, 그런데, 이제, 이게 다, 포함이 된것 같거든. 선생님으로서한 송, 어, 삼자 선생님 이의 2호 중, 어, 그렇게 알고 있는데, 구경해야요 저, 네, 그거 지금 하시는 거 뭘, 뭘 뜻하죠? 는 만드시는 아, 게? 보이시죠? 예. 저, 뭐요, 태극기에 가미지태 있죠? 가미지태 네, 네. 아시죠? 네? 잘몰랐뜻이 가미진태라는, 태극기에. 아, 네. 네. 아, 건군가위. 아, 아, 예. 예 건공감이. 아, 건공감이. 아, 예, 예 아, 예, 건런건 가미진태. 예. 예, 예. 고기 여기 예. 뭐냐 하면은, 요것이 어떤 걸 상징을 하냐면, 요구에 요 유구. 아. 요거 죠 이게 저새 파란 거는 별이고요. 예. 저 노란 거는 저 해고. 예. 빨간 거는 이제 빨간 거는 뭐냐 하면 경매 주사약이에요. 이게 지금 애기들 쓰는 물감이 아니에요. 아예 예. 경매 주사고. 그게 해와 달 별. 이렇게 아. 응. 해서 요걸 펼치면 이제 요 요런 문양이 나오는 거죠. 아. 그래서 이제 그 해와 달그 상징을 하는 거고. 또 여기 요거는 제, 제가 좀 여기서 당부탈것 같아서 예 그냥 <웃음> 예. 예. 예 요거는 뭐냐 하면은 저기 여기 지금 요게 요게 음 여기 나비라는 거예요 나비 요 요기 보이지 아 애기들 네요거 음, 요게 요것이 그런적인데 이제 그요기는 이제 요게 이제 옛날로 말하면 지금으로 만 청와대고 옛날로 말하면 네. 근데 뭐? 군골. 군골. 네, 근데. 어, 여기에서 이제 나비들이지만은 여기 이제 애기들은 기생이라면 몰라. 애기들은 네. 알지만은 네. 기생 양반들이 이제 그, 그 의, 의, 의, 임금님들하고 그, 저기에서, 여기서 술 나누면서, 여기서 노는, 그런 장면 역할을 하는 거고. 그리고 또, 이, 밑에는, 이게 이제 지금, 어, 장군으로 내가 했어야 되는데, 장군으로 보다도, 이, 부처님식이지만, 여기 다, 이 밑에 지금, 부처님께서 생긴 거는, 뭐냐 하면은, 저, 장군들이, 장군들이 옹애하는 거고. 그리고, 이게, 그냥 뜨이 있어서 해놓은 게 아니라, 여기 요렇게 해놓으면 은 아픈 환자들 어, 잘 들어봐요 요거 여기 요거. 지금 스테 설경이라고 이제 뭐요 이게 해 놓은거는 아픈 환자들 위해서 하는 그런 저기 아픈 환자들이 있으면 요걸 걸어놓고 구설하는 거야 그러면은 요걸 걸어놓고 요거 신장 여기 신장 이라 고 하는 거거든 애기들은 잘 몰라요 네. 네, 그렇게 해서 해가 줘서 아픈 환자들 또 혹시 신들 신들려서 이제 무당 알아 무당? 네. 어 무당 무당이 돼야 되는데 어 그걸 이게 병원에 가도 그못 해줘 병원에 병원에 가서 약 먹어도 안 들어 아픈 그 저기가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서는 신들린 그 저기를 무당을 만들려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구성해가지고 이제 무당을 만드는 이런 적인데. 그런 거를 이 할머니가 하는 거야, 이게. 그렇게 해서 이거를 이제 해놓은, 해놓고서는 이제 구슬하는 거지. 이게 하나, 한, 한카트한카트 얘기 들어보면 재밌어요. 그렇죠. 네. 재밌는데 이제, 되게. 이게 되게 굉장히 복잡하고 컴퓨터가 만들어 놓은 것 같지. 직접 손으로 하시는 거야. 대단하죠. 대부 뭐 플라스틱 같은. 플라스틱 같은. 그냥 요거 하나만 플라스틱이에요. 음. 대나무를 갖다가 꺾어다가 해놓으면 대나무가 이렇게 하룻밤만 자고 이틀 밤만 자면 이렇게 똘똘똘똘 말려가지고 그게 떨어져. 그러면 대공만 남아. 그래서 포기가 싫어서 이 저기 뭐야 무조품으로 되어 있는 플라스틱을 사다가 그렇게 해서 이제 하는 거죠. 대나무는 이상하게 하룻밤만 자면 이렇게 똘똘 말리더라고요. 이파리가. 옛날에는 그날그날 그날 그 대나무 꺾었어. 예, 꺾었다가 하고 손님을 꺾었다 했지만은 지금은 이제, 요건 이제 전시회니까. 예. 예. 또 너희들 관점에서 궁금한 거 있으면. 그쵸? 한번 해볼까요? 물어봐. 응? <웃음> <웃음> 어? 뭐가? 이게? 노란 꽃, 빨간 꽃. 빨간 꽃, 노란 꽃, 꽃. 음. 좀 꽃. 아그칼칼 칼. 칼. 네, 진짜 칼이에요. 어? 칼이에요? 오 잘하네. 진짜 칼이지. 명사봐. 오늘 오 있어요? 명아 어? 어? 그거 말안 듣고 막 그냥 저기 하면 어. 저걸로 왜뭐이 무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납 쏘고 해가지고 막 분리치는 글쎄, 글쎄, 글쎄 있잖아. 액을 액을 물리치는 칼이야. 그리고 어, 여기 이제 지금 나무로 되어 있는 거는. 엄나무라고 들었나이기들 엄나무. 네. 엄나무 네. 칼로, 이렇게 해야말이 그 잡기가, 이, 이 저기, 뭐예요, 이셀 칼로 해, 물리, 이렇게 해도 잘안 나갈 때는, 엄나무 칼로 사용을 하면 무서워가지고, 네. 네. 그냥 그 잡기 잡기는 딱 나가는 거예요 쉽게도 귀신인 같아. 귀신다귀신인 어. 응, 나 귀신인들. 아, 한바는랑귀신 없는 나 어? 강력하게. 아 귀신이 어, 없, 없어 없지 없는 데또 있어 음, <웃음> 나중에, 나중에 있어 나중에 있어 응. 또 있는 데가 있어 없는 데는 해봐. 없지만 응. 응. 근데 여기 있는 거다 여기 다 여기, 다 여기 우리나라는 그치. 없지요 우리나라는 귀신 없지요 저의 응, <웃음> 귀신다 그냥 아니고 없어 응. 아, 응. 나 응. 아니. 없어. 짜 응, 귀신도 없어 응? 지금은 귀신 있어도 병원에 가서 응? 병원에 지금 귀신 들 어, 어, 의학이 발달돼서 병원에 가면 아프잖아 응? 아프면 병원에 가가지고 주사 맞고 약 먹고 이렇게 이제 지금은 그렇게 해서 나쁘었지만 옛날에 응? 아주 옛날에 한 어, 60년, 70년, 80년 전에는 이렇게 해서 나는게많았었어 응? 진짜 나아요 그러면? 그래 나니 이거 와일때힘 나, 나, 나, 그랬어. 그래서 그리고 이거, 이거 애기들은 이런 그릇 침봤지? 응. 응? 이 그릇이 뭐냐 하면 아니요? 응? 쌀, 쌀 먹어요. 어, 쌀인데, 쌀인데 이 그릇 말이 있어. 아기들 춤봤어 2마스 거를 그 옛날에는보리밥 이런 잡국밥을 먹기 때문에, 이런 사발로 하나씩잡썼어박스러게 박스로. 지금 박로 지금 지금 박스러지스 지금 박스 지금 지금 은 지금 박 지금 박 지금 박로 지금 박로지로